안녕하십니까 기술창업의 이해와 트렌드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드릴 나병민입니다. 우선 기술창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 창업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소기업투자법에서는 위험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창업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OECD에서는 연구개발에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 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의 창업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표준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기술기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기술창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창업을 이야기할 때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기술창업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기술창업은 90년대, 2 0 0 0년대 주도했던 벤처창업이나 기술혁신, 혁신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술창업이라고 하면 벤처기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창업자가 기술을 체득하고 갖고 있는 경험을 살려 전문적인 노하우를 적용해서 사업에 착수하고자 창업활동을 하는 것을 기술창업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창업은 창업자 특성, 창업 동기, 창업 형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창업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창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관련 분야에 근무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기술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관련 분야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얼마 전부터 몇몇 대기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사내 벤처 육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기업의 지원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고 실패 시에도 재입사할 수 있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술 창업자의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 25%가 개발 욕구에 의한 것이며 이외의 창업 동기가 기업의 기술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창업한 회사의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 창업자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을 살펴보면 요식업의 경우만 해도 돈만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분보다 맛있고 멋있는 요리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창업자가 성공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창업 형태의 경우에는 기술 창업자 CEO는 기업의 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생산 등 기업 경영 일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CEO의 전문 경영 활동을 지원해 줄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의 제품 개발 중심의 전략이 성숙기로 갈수록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운영 전략이 변화가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술 창업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kstartup.go.kr 사이트에 들어가 나에게 맞는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창업의 준비 단계에는 창업자 분석, 사업 아이템 탐색, 지식 재산권 확보, 경영 자원 및 소비자 시장 검토, 사업 아이템의 선정 및 구체화, 사업 타당성 분석 이렇게 6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자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창업자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업가 정신이란 뜻에는 리스크를 계산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계산된 리스크를 갖고 기술 창업에 도전한다면 실패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스크를 잘 계산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다방면의 성과를 잘 도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진국의 성공 CEO들은 대부분 흑수저 출신이고 기업과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라는 전문가 분들의 평가가 다수를 이룹니다. 둘째, 사업 아이템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제품 위주와 욕구 중심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품 위주는 실생활에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 또는 모든 서비스의 개선점을 포착하는 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아, 나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 텐데 나는 여기 이 부분만 좀 개선되면 난더잘쓸것 같은데 같은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탐색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요구 중심의 탐색 기법은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가 현재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탐색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도 있지만 지인들이나 친구, 회사 생활 동료들이랑 대화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겨서 탐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 아이템이 누구나 뺏길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누군가에게 쉽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지식재산권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는 저작권 확보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경영자원 및 소비시장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기업의 구성원을 비롯한 인적 네트워크를 말하고 물적 자원이라고 하면 기술, 연구 장비 등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인프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소비시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시장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재화를 지불하고 구매하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음 사업 아이템의 선정 및 구체화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 자문, 멘토링, 컨설팅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해당 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과 변리사님을 만나 최종적인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석 요소는 시장성, 수익성, 기술성 세가지입니다 우선 시장성은 시장선정 및 수요예측을 말하는데 창업준비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시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요소 그첫 번째로 알려드릴 시장성은 말 그대로 예비창업시장의 수요를 분석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소비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주는지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분석하는 국내외 시장 동향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비롯하여 타겟 소비자층 구매 유형 및 특징들이 시장성 분석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사업 타당성 분석 중 시장성에는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유통, 판매 구조 확인을 위한 경쟁업체 벤치마킹 및 이들과 경쟁시 도태되지 않을 경쟁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시장 전망 및 수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가격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서 역할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창업준비와 사업 타당성 분석의 기본은 시장성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예상 수익 및 수익률을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창업 및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에 있습니다. 이때 수익성이란 창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예상 수익, 및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창업자금 및 예상되는 투자액 대비 매출액 등을 말합니다. 수익성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은 전반적인 창업전략을 짜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때 보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수익이 나는 기점인 손익분기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손이익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목표 매출액 실현 가능성도 사업 타당성 분석 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 타당성 분석 시 진행되는 수익성은 예측되는 수치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물가 상승으로 순 매출액에 영향이 있는 경우나 수요 감소로 매출액도 감소될 경우 어느 정도 수익률까지 안전한지 그런 것들도 창업준비 시 사업타당성 분석 요소 중 수익성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성은 생산과정 상세 요소 분석을 말합니다. 창업준비 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경쟁력은 있는지 향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공장의 위치, 인력규모, 생산장비 종류와 수량을 비롯하여 해당 기술력으로 불량품이 발생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사업타당성 분석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력 분석은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쟁업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공장 위치, 노동력 규모, 일일 생산 규모, 생산 장비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사업 타당성 분석 요소 중 기술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린 사업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시장성, 수익성, 기술성을 중심으로 창업 준비를 하다 보면 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술 창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사흘간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올 디지털이라는 컨셉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참여 기업은 줄었지만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이전에 비해 더욱 많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올해 핵심 키워드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디지털헬스, 모빌리티를 꼽았습니다. 이네개의 기술을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시스템,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시스템,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에너지 최적화 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터,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정보 시스템,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인간과 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AI 기반 교육 서비스 오토 ML 솔루션 합성 데이터 Explanable A 딥러닝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 진단 솔루션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분류합니다 셋째, 디지털 헬스는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 관리 시스템, 웨일러블 헬스케어 기기, 고령 진화 기기 및 시스템, 뷰티 케어 디바이스, ICT 기반 지능형 영상 진단 시스템 등으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의 경우 대표적으로 3대 신사업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바디 인테리어 시스템,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자율주행 정밀 지도 시스템, 커넥티드 카 서비스, 자율주행차 상태 진단 및 고장 예측, 자율주행 평가 개발 장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줄기에서 기술 창업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인공지능 분야와 디지털 헬스 분야는 지금도 많은 초기 창업자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올해 CES에 참여한 기업의 약 30%인 705개사는 로봇, 드론, AI 업체였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의 메리바라 최고 경영자는 이번 CES 기조 연설을 맡아 회사의 정체성을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소개했습니다. 전통의 완성차 업체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네럴 모터스처럼 AI 기반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기업도 전체의 23%나 된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 미디어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올해 CES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래 기술이 급속도로 빠르게 현실에 녹아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기술 도입도 앞당겨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방역,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및 드론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기아, 빈곤 환경 문제 등 국제기구에서 다룰 법한 전 지구적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도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의 스타트업인 스타쉽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하루 수천 건의 로봇 기술 기반 무인배송을 상용화하였습니다. 이번 CES에서 아티 헤인나 창업자는 로봇 기술을 활용해 구호물품, 생필품 등을 원거리까지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아울러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에 따른 차별과 기존 사회 편견이 담긴 데이터로 AI에서도 편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챗봇 서비스 이루다는 대화 데이터에 포함된 혐오 발언을 필터링 없이 재생산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IBM의 AI 개발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IBM은 2011년 AI 개발과 관련하여 사람을 대체하는 대신 보조 역할을 지향하고 설명이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따뜻한 AI를 탄생시키기 위해 개발 과정에 심리학, 인류학, 인문학 전문가들도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창업의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아닙니다. 기술 창업은 큰 규모의 인프라가 있어야만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충분히 기술 창업 아이템을 탐색하실 수 있고 연구에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 여건, 사회의 기회, 투자 환경도 모두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언택트 라이프가 일상이 되면서 디지털에 수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이로 인해 AI 분야는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자분들도 방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음주 가무를 잘하는 영업력이 강한 분들이 사업을 잘했다면 지금 대부분의 유니콘 기업의 리더분들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와 같이 연구자형 CEO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CS 박람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미국 현지 라스베이거스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 전문가분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목격한 미래 기술 트렌드를 잘 설명한, 분석한 글들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유튜브 분들도 많으니 조금만 공부하시면 창업활동은 물론 어떠한 모임에 가셔도 쉽게 테크놀로지에 해박한 인싸가 되실 겁니다. 둘째,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전문가분들이 여담으로 100년 전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를 개발해서 판매하겠다는 창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응용 및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기술을 모르고 연구개발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노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 로드맵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현재 분야별 기술의 현 위치와 연구개발 측면에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제일 중요한 건 창업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 선배 창업자를 찾는 것입니다. 창업 실무적인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애로사항을 듣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배 창업자들은 SNS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겸손하게 친구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